안녕하세요. 주식해피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오늘 있었던 찌라시 종목들과 뉴스 내용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찌라시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 건 아니니까 타점 없이 무작정 추격하시면 안됩니다. 찌라시 뉴스는 스윙 재료로만 참고하세요. 먼저 화신전공입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5%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글로벌 탑3 업체로 도약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24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으로 전일시회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강세였고 정규장에서도 큰 상승 보여주었습니다. 이 소식으로 화신전공이 자동차 조향장치의 주요 구성품인 샤시류 및 정밀 가공 부품, 보수용 부품 등을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인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네패스입니다. 반도체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2%입니다. 네패스가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는 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에 적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넷패스는 이번 과제를 통해 확보한 패키지 경쟁력으로 국내외 AI 메모리 수요업체와 사업화 기회를 발굴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음 가온칩스입니다. 역시 반도체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습니다. 고가는 2%입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번 주에 ARM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공식화하고 수개월 내에 기업 공개를 위한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는 외신보도가 있었습니다. 외신들은 손 회장이 이번 주 미국 나스닥 거래소와 ARM의 나스닥 상장에 공식 합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업체 가온칩스가 삼성전자와 ARM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큐렉소입니다. 윤석열, 박미 경제사절단 참여기업으로 거론되었다는 소식에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5%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미국 국빈 방문에 국내 4대 그룹 총수뿐 아니라 제약 의료기기 등 바이오 기업 주요 인사들이 동행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박미, 경제사절단 참여 기업으로 루닛, 지아 이노베이션, 뷰노도 함께 거론되었습니다. 대통령 숭방 동행기업은 기밀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된 사실은 아니라고 하네요. 다음 조일 알미늄입니다. 루 오늘 고가는 13%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박 소재를 사용해서 만든 양극박을 자국으로 수출한 국내 6개 알루미늄 업체들의 관세 철퇴를 결정했는데 조일 알미늄은 루 제재 대상이 된 중국산이나 전범국인 러시아의 알루미늄 소재를 쓰지 않아서 제재 위험이 없다고 하네요. 다음 푸른기술입니다. 로봇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14%입니다. 현대차그룹이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대차에 산업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한 이력이 있는 SP 시스템스가 강세였습니다. 이에 푸른기술도 로봇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지라시 올라왔습니다. 푸른기술은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위아와 협동로봇이라고 불리는 심포니 15를 공동개발하고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코닉 오토메이션입니다. 오늘 고가는 6%이고 2차전지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네요. 코닉 오토메이션은 LG화학의 2차전지 양극재 검사 솔루션을 수주한 바 있고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품질검사 자동화 시스템을 양극재 생산회사 고객사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주요 2차전지 양극재 업체 고객사 확보를 추진하고 양극재 외 음극재, 바이오 등 사업 확장 추진 계획하고 있다는 과거 뉴스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모비스입니다. 핵융합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국가는 6%입니다. 5월 3일에서 4일까지 열리는 탄소중립국제세미나에 빌게이츠 연사 참석을 요청했다고 하네요. 빌게이츠의 참석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최태원 회장 등을 만나서 탄소중립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대란 사태 등으로 대체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면서 핵융합에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과거 뉴스가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모비스가 핵융합 사업 진행 중이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라운피플입니다 인공지능 관련으로 찌라시올라 왔고 별 반응은 없었네요. 라온피플은 3월에 열린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산업전에 참가해서 AI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연구개발 사업과 맞물려 AI 관련 특허 두 건을 취득한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유라테크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관련으로 찌라시올라 왔고 오늘 고가는 4%입니다. 기아차 직원이 전기차 수요가 느는 데 비해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언급하면서 정부에서 신경 써달라고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를 예고하면서 전기차 전환의 가속도가 붙고 있는데 이에 따라 북미 시장에 진출한 국내 전기차 충전 기업들도 연간 충전기 설치물량 목표치를 높여잡고 충전소 운영사업자와의 수주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오늘 와이2솔루션 휴맥스 홀딩스 외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이 강세였고 유라테크도 찌라시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뉴틸렉스입니다 미국 아마케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7%입니다 유틸렉스의 카티 치료제가 4월에 열리는 미국암연구학회의 최신혁신초록으로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과거의 카티 동물실험에서 100% 완전관해를 확인했다는 소식이 부각되었습니다. 매드팩토 역시 미국암학회 관련으로 찌라시올로 왔고 오늘 고가는 7%입니다. 메드팩토는 최장암 대상 백토서티 용병요법의 전임상 데이터를 포스터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 수젠텍입니다. 진단키트 관련으로 찌라시올라 왔고, 국가는 5%입니다. 원숭이 두창이 국내에서 7, 8번째 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에 원숭이 두창 관련 진단제품 개발 안바가 있는 수젠텍이 부각되었습니다. 오상자 이 l 역시 진단키트 관련으로 지라시올라 왔고 고가는 4%입니다. 자회사인 오상헬스케어를 통해서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를 개발한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랩지노믹스도 진단키트 관련으로 지라시올라 왔고 고가는 9%네요. 랩지노믹스는 원숭이 두창 감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분자진단 제품을 개발했고 35분 만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과거 뉴스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HB 테크놀러지입니다 OLED 관련으로 찌라시올라 왔고 오늘 고가는 4%입니다.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OLED TV 패널 공급 협상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HB 테크놀러지가 OLED 빅사이클 도래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최근 소식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진 렌디입니다 원통형 배터리 관련으로 찌라시올로 왔고 고가는 5%입니다. LG 엔솔이 2030년에는 지름 46mm의 원통형 배터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삼진 렌디가 삼성 SDI의 원통형 2차전지의 뚜껑 역할을 하는 가스켓을 7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M게임입니다. 오늘 고가는 6%입니다. 바둑 게임머니 베팅이 5월 1일부터 자율 규제로 확정된다고 합니다. 바둑 게임머니 베팅을 운영하고 있는 게임사는 넷마블, NHN, 네오위즈, M게임, 컴투스라고 하네요. 다음 세노텍입니다. 리튬 관련으로 지라시올라왔고 고가는 2.5%네요. K-배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이 공고해진 분위기라고 합니다. 2025년에는 비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절반이나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네요. 이러한 소식에 세노테기, 리튬 등 광물에 대한 세라믹비드 독점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자비스입니다. 2차전지 관련으로 지라시올로 왔고 고가는 3.5%입니다. 자비스가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이 지속되면서 국내외 고객사의 라인 증설 및 투자 확대에 따른 배터리 검사 장비의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수주 계약을 더하면 올해 말 수주 잔고는 300억 원 이상이 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다음 엘컴텍입니다금 관련으로 지라시올라 왔고 오늘 고가는 9%입니다. 최근에 KRX 금시장 참가자와 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해당 시장 개설 후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하네요. 이 소식에 엘컴텍은 몽골 현지에서 금이 매장된 광구 탐사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금관련주로 분류된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서진오토 모티브입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으로 지라시올라 왔고 고가는 10%네요. 서진 오토 모티브가 전북 익산 신공장에서 현대자동차 차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들어갈 댐퍼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댐퍼는 하이브리드 차량 진동을 잡아주는 부품으로 서진 오토 모티브가 하이브리드 댐퍼를 공급하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음 KC입니다 전일의 시설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1,190억원 유상증자 결정 소식으로 하락이 나왔었고 반도체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네요. 대통령실이 이달 말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반도체와 2차전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반도체 관련 수혜가 기재되면서 KC가 지라시로 올라왔습니다. 다음, 에이블 CNC입니다. 매각 발표 예정 소식으로 찌라시올라왔고, 오늘 별 반응은 없었습니다. 에이블 CNC의 최대주주 지분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 제공시 예정일이 내일인 13일로 예정되어 있고, 그 관련 기대감으로 찌라시올라왔네요. 다음으로는 종근당 바이오입니다. 탈모 관련으로 찌라시올라왔고, 고가는 7%입니다. 만성 자가 면역 질환으로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합병증을 동시에 겪을 수 있어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중증원형 탈모증 치료제가 국내 최초로 허가되었다고 합니다. 올루미언트는 지난 3월 2일에 18세 이상 성인 환자에서 중증원형 탈모증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코맥스입니다. 스마트홈 사물인터넷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10%입니다. 삼성전자가 홈 사물인터넷 조직을 서비스 비즈 그룹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코맥스가 삼성전자와 스마트홈 관련 협업한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월 12일 장중 찌라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